어, 지구에 있는거 다 9.8 곱하니까 어, 비례하는거 맞아. 그러면 네. 그 식이 있을텐데? 어, 아까 했던거. 무게는? 질량 곱하기 9.8 그렇지. 너는 이걸 이미 머릿속에 생각해두고 지금 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나아간거네 진짜 불중하다. 너 이거 생각하고서 얘기한거잖아. 네. 어, 이거 손님은 이거 원한 거였어. 이러니까 어, 어 이러니까 무게랑 진량이 무슨 관계 에 있다? 그래. 어, 반비, 그렇지. 반비 반비아 응? 정... 정비래요. 어 맞아. 잘못하어요 <웃음> 어떻게 되는 거야? 갑자기 가파... 중력의... 아니 너뭐 뭐 되게 멀리 내다본다 와 진짜 훌륭한데? 중력의장구 때문에. 어 근데 장구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? 변하지 않는 거야? 요 그렇지! 어어 그 그냥 달이 지구보다 1분의 6 정도 중력이덜 있어서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리고 여기서 변한다 맞지? 네 그러면 질량은 변해? 장소에 따라? 아니야 질량은 고유한 양이니까 절대 안 변해요 어, 그렇지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일식 음. 주때마다 음. 응그 음. 4미터씩 자주 4미터 들어가니까 2 6 c m 를 떨어져요 응 음. 그러면 26 나누기 4그 4를 하면 되는데 응26 음. 나누기 4하면 아 이게 24하고 또20 아, 6.5하면 6.5하면 응딱 음. 맞고 떨어지니까 응 음. 6.5n에 힘이 들어가서요 그렇지 그럼 다이몇 번? 아우 진짜 잘했다. 이거 수학 아니에요? 어, 이거 완전 수학이야. 근데 이런 게 나와.